안녕 드라시오. 말타 어, 내가 엄청 잘 타고 있는 거 알지? 현장까지 좀 거리가 될 때가 있어. 그럼 난 그거 타고 저기 마을까지 들어가는 거야. 안에까지. 어 마을 밖에 차를 어 세워두고 키보드 타고 난 안에까지 들어가지. 어, 어. 아, 여기다 아니, 팔어, 팔어. 아, 거이야 오, 아, 되게 예뻐, 이거. 자, 하 촬영했어요. 여기서 촬영했었다고요? 옛날에. 2000년 초반, 2002년, 2년도? 1년도, 2년도? 어시했는데 어시. 조명 들고 추운 날. 우리 오늘 영상 커스 사이월드야? <웃음> <몇> 추억 여행. 추억 여행. 러분 지금 이 갈대가 빈 개발지에 나왔습니다. <웃음> 보이시죠? 비싼 너무로 너무 좋습니다, 대답.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갈대를 보기. <웃음> 혼자 각도 <가뜩한지>. 어졌는지저 <웃음> 일렁이는 갈대가 보이시나요? 어떻게 갓도 나왔는지. <웃음> 떨어네이떨어지런거해야 <웃음> 어, <형이 웃음> 돼. <웃음> 세기이우리데세기 <세기말의 감성. 웃음> <딱 물. 웃음> 아, 우리 고등학교 때. <웃음> 아. 형좀 뒤에 계셨다가 갈 때? 나안 보여야 돼 가세요! 음. <웃음> <웃음> 손이 너무 나오잖아요 <나오더라고요>, <웃음> 근데 이렇게 해야 더 웃겨 <웃음> 약간 허접해야지 허접해야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? <웃음> 몰입했을 때 <뿐이야. 웃음> 고단한 캐릭터라 아 고단하다 이런 캐릭터인가 대훈이 <웃음> 카메라 받으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? 카메라 받으면 다이빙? <웃음> <웃음> 초 촬영부터 <막. 웃음> 스카이다이빙 스카이 아, 다이빙. 그럼, 괜찮, 그럼 괜찮네. 아,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없어요. 어. 카메라 잔 기념. 싶은 싶다. 거. 그냥 응? 시키면 다 하지. 시키면 또잘 해. 지우 운전 어 나쁘지 않네. 어, 그거. 어 잠깐 지우야 신발 털고 <웃음> 다. <톡톡톡. 웃음> <웃음> 그 고려 시대 장인이 만든 검으로서 잘 보시면 이게. 여러분, 잠깐. 봄을 아, 아. 보시면 아주 그 빛깔이 하얀. 고운 느낌이에요. 소리가. 소리는. 이거는 어. 나중에. 어, 또또 <웃음> <웃음> 아주 청명한 소리가 나죠. <웃음> 그 이름하여 청명검. 확실한가요? 우리 와호장룡의 리무바이가 쓰던 청룡검을 능가하는 한국의 고려의 검입니다. 여러분. 오. 연락주십시오.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기 전에 웃겨 <웃음>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그말 너무 웃겨서 말을 못해 정작 재미가 없어 그러면 아... 말하는 사람이 웃으면 재미없거든 미리 웃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생각난 드림이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웃겨서 웃긴 게 아니라 너무 말이 안 돼서 웃겨 <웃음>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염소가 있다고? 톡이, 두 개인 이거 는 급사 멧돼지 이멧돼 지가 맞아가보자 이지 아주 1 0 정도 나가겠어. 음. 아주 깊게 파인, 파인 멧돼지 발전을 발견했습니다. 인천 송도의 멧돼지. 청라, 청라. 청라의 멧돼지라니. <웃음> 격세지감을 느끼는 요 갑자기 흔적이 사라졌습니다. 어? 대충 이런 식입니다. 여러분. <웃음> 재미 재미가 없으, 없으시면 그대로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. 아니면 빨리 감기 누르셔도. 됩니다. 어 다시 나타났습니다. 뭐또뭘 해야 돼? 앞발자국에 찍힌 거 보니까 사족보행을 하는.